여기 어, 근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오해저인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어, 어, 저기 계신다! 저기 계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용쌤입니다 모터뷰 첫 촬영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터뷰가 뭐냐면 제가 출근길에 회사 분들 같이 출근하면서 인터뷰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제가 또 중요한 분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출근하는 게 처음이라 되게 떨려요. <웃음> 어, 어, 저기 계신다. 저기 계세요. 어, 대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정말 오셨네요. 아, 어, 반갑습니다. 다음 주 패치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30%는 감축시키겠습니다. 마차 다음 주에 추가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아예 맞네요. <웃음> 좀 무너스럽죠. <웃음> 네, 아그 네. 전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어아 <웃음> 이거 토크 아, 하시다가 아, 아, 마음이 네네. 불안하시면 아, 안고 하시라고. <웃음> 운전이 불안한 건 아니죠? 아, 네, 아니에요. <웃음> 운전은 네. 거의 뭐베테랑이기 아, 네. 때문에 믿고 아, 네. 아, 하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가시죠. 네. <웃음> 이게 주영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컨텐츠 팀장 김주형입니다. <웃음> <웃음> 운전 중이라 박수는 못 치는데 마음으로 음. 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럼 그 컨텐츠 팀이 뭐 하는 팀인지 한번 맞아요. 설명 간단하게 아, 가능하실까요? 컨텐츠 팀은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를 음. 기획하고 개발하는 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 우두머리의 뭐 패, 공격 패턴을 디자인한다든지, 아. 신규 지역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써 나간다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확장하거나 뭐 기존 컨텐츠를 리뉴얼할 때도 컨텐츠비 네, 맡아서 네, 아 기획하고 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어 어떤 게 가장 애착하는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아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한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대사막이 가장 애착이 가는 컨텐츠 였던것 음 같아요. 아 대사막. 네, 아무래도 이제 검은 사막. 게임 이름에 걸맞게 대사막이 잘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웃음> 그 스튜디오에서 대사막에서만큼은 심리스 방식으로 이제 로딩 없이 음큰 대륙을 사막인 만큼 모험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두 다 신경 써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장기간 네. 또 개발을 하던 프로젝트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분명히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들?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검은돌 신전을 테스트할 때였어요. 네, 그때 네. 이제 어, 다 같이 낙타를 타고 이제 검은돌 신전을 테스트하러 가는데 다른 유저의 낙타를 훔쳐 탈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버그였는데 아 다른 유저의 낙타를 훔쳐 탈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내 낙타를 뺏고 나면은 이제 탈 곳이 없으니까는 아 그땐 불러도 안 와요. 네. 아, 예. 그 <웃음> 타고 가버리면은 이제 부르면은 내 낙타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고 아, <웃음> 내 네, 낙타는 없으니까 또 나도 낙타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유저 걸 뺏으러 가고 테스트하면서 있었던 해프닝인데 <웃음> 나름 재밌는데요, 그거? 아, 네. 의외로 <웃음> 재밌게 테스트할 수 있어가지고 아어 이런 기획 요소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그래도 네. 일단은 안전하게 모험관님들이 아, 모험하기 그쵸. 위해서는 일단 그쵸. 개인 낙타는 주어지고 예, 추후에 뭐 이제 그런 요소들도 음 예, 활용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정도로 탈거 하니까 <웃음> 말이죠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지금 말을 타고 있고 사막에서는 이제 낙타를 네, 타잖아요. 낙타 말고도 탈것 계획 혹시 없으실까요? 뭐좀 아, 사막인데. 안 그래도 그 낙타 말고 이제 사막에서 또 다른 이제 탈 것도 네,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낙타가 이제 타시면은 그렇네요. 좀 이제. <웃음> 아저 이천 분이 네. 얘기여가지고. 아 네네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공개해도 저, 저 되는지 공개. 모르겠... <웃음> <웃음> 모르겠는데 어. 그 낙타를 타면서 좀 불편했을 거예요. 이게 낙타가 워낙 길고 크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앉은, 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맞아요. 뭐 다리 접고 맞아요, 앉고 안고 예. 피고 막 난리 나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또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한데 그뭐 낙타 말고도 이제 따른탈 것을 만들어서 음. 예. 빠르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는 스킬이 있다든지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탈 것들을 좀 네,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낙타를 타고 있으면 내가 더 빨리 발견해서 팔수있겠구만 아, 그렇죠. 좋은 탈 것이 있으면. 아, 뭐 이제 사막을 탐험하게 해도 더 편리하겠죠. 음. 예. 어, 그럼 혹시 뭐 어떤, 어떤 탈권... 아, 탈 건. 아, 궁금한데. 날아다니는 건가요? 날진 아, 않고요. <웃음> <웃음> 네. 그 발렌시아 국가가 스토리상 코끼리를 키워서. 아, 예. 이렇게 제 전투에도 우리 코끼리가 또 그쵸, 거점전이나 그쵸. 이렇게 공성전에도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잖아요 개가 또 도움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코끼리 아 네네 아니, 코끼리라고 <웃음> 말씀은 안 하셨고 그냥 갑자기 발렌시아 얘기가 하고 아, 싶으셨다 네, 뭐, 이런 정도. 부터가, 네네. 아하 할 것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아예 그렇죠 안 그래도 <웃음> 세상에 세상에 이제 매일 출근하자마자 포럼에 어떤 동향이 왔는지부터 네, 항상 맞아요. 보는데 아. 저도 이제 플레이 하면서도 느끼고 또 다른 유저분들도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그쵸 그쵸 네,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포럼 이제 오늘 아침에서 동향을 보니까 이제 모험가의 밤에서 나왔던 얘긴데 옷장 언제 추가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그거 봤어요 <웃음> 네. <웃음> 옷을 지금 사는데 섭성을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옷이 신규 의상이 나갔는데 그쵸, 그쵸. 네, 옷장은 안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그럼 옷장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옷장이 뭔데 아, 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옷장이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원하시는 의상을 현재 이제 능력치의 상에 입고 싶으면 의상을 덮어 씌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매번 나도 여러 옷을 사고 그, 내가 음. 여러 가지 옷을 바꿔가면서 입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덮어씌게 하면은 이전의 옷은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옷장이라는 게 생기면은 외형을 아 등록을 할수 있어서 외형을 이제 뭐 다섯 벌이든 세 벌이든 등록할 수 있는 의상들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능력치 의상을 따로 등록을 해요 아 그러면 은 능력치는 능력치대로 되고 외형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자유롭게 고를 수 네, 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능력치 거네요. 의상은 능력치 의상대로 등록을 하면 은 능력치 의상 슬롯에 등록된 것은 외형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능력치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 음 외형에 등록된 것은 능력치와 상관없이 외형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엔트복이나 이제 사막 위장복 같은 것도 아 그렇죠 좀 특수한 네. 능력치가 있는 애들도 이제 특수 능력치 이제 슬롯이 또 생겨요 아 네. 그래서 특수 능력치 슬롯 했다가 장착을 해두고 외형은 또 다른 걸로 아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예쁘게 채집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그, 좋다 너무 좋다 대사막에서 그 움사원이라고 채집하는 사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원에 들어갈 때마다 엔트복 바꿔 있고 또 나오면은 또 사막 위장복으로 가려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튼을 만나면 또 전투복으로 능력치, 능력치 좋은 옷으로 가려야 다고 보면 되게 불편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장도 다음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 아니 이거 대박인데? 짱짱. 그러면은 좀요 자리를 또 빌어서 제가 좀 네. 공식적으로. 제안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던 게그 월드 우드머리 음, 잡을 네. 때 이제 그게 특정 시간에만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뭐 패치를 하거나 뭔가 이러한 결혼 경로로 음. 그런 입장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일정 시간에 돌려고 하니까 조금 빡시더라고요, 아... 저는 살살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끔 돌다가 못돌 때도 있어요. 이게 끝나가지고 아, 저저 일정 시간이. 그 네. 시간 안에만 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조금 불편한데 음... 혹시 뭐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게임이 네네. 이제 뭐 토벌 배울이나 고대 유적 배울처럼 그쵸, 그쵸. 네, 배울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해 가고 있는데 음... 월드 우두머리도 <웃음> 배율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 넣어볼. 아 잠깐만요, <웃음> 선생님. 아 잠깐만. 아, 이 프로인 팀에 이제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네 제가 가서 네, 어? 열심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로 거기에 많이 불편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음. 입장권은 많이 쌓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하둠 올드 우드머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엘리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엘리온 쪽이라서 또 하둠 갔다가 정확하게 또 월드, 알고 계셔요 맞아요 갔다가 나오면은 또 하, 그게 너무 힘드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한시라도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다음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모험가의 밤 시즌2 보는 기분이에요 아, 지금 사실 모험가의 네. 밤 때도 채팅창 난리가 났었어요 어? 저형 이번주만 사나 봐막 <웃음> 이러고 뭐만 얘기하면 다막 다음주에 넣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다 지르셨는지 아, <웃음> 아안 그래도 이제 모험가의 밤에서 네네네. 멀리서 오셨고 애정이 그만큼 많으셔서 와 주셨는데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서 이제 고려하겠다 넣겠지만은 일정은 아직 확답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들만 드리는 것보다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제까지 음.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확답을 드리고 그때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개발하면 되니까. 예. 너무 멋있다 가려운 부분을 좀 시원하게 그쵸, 해드리고 그쵸. 싶었습니다 예. 사실 질문자 입장에서도 그런 확답을 굉장히 원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넣어줄 건데 안 넣어줄 건데 넣을 거야 그럼 언제?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게 있는데 그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적용이 많이 됐죠 지금? 네, 그때 진짜... 얘기 말씀하신 것들이? 네 열심히... 지금도 <웃음> 개발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평소 같이 이제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아, 한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예. 저희 팀원들 아, 제가 <웃음> 맨날 <이렇게> 지르고 다니라고 <웃음> <웃음> 같이 수습하이라 고생들 많으신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해주고 또 그런 개선될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좋은 팀웍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영상 아니 근데 팀원분들 아, 네. 사이서도 에 굉장히 평이 좋으신 분이라서 보면은 아, 네. 아, 항상 맨날 제일 늦게 가시고 진짜 책임감 엄청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 저 이제 거의 회사 근처 다 왔으니까 마지막 질문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주영님에게 감사오란 갑자기 찡해지는 느낌이 아, 지금 이거 이전에도 네. 게임 개발을 쭉 해왔었는데 어, 검사모 전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검사모를 음. 이제 시작하면서 삶의 활기도 찾고 아. 개발에 대한 활기도 찾고 모험가님들과 같이 이제 플레이어 이제 게임도 재밌게 하면서 이제 뭐 같이 개선해 나가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꾸준히 <웃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더 개선해 가고 뭐 이제 대사막도 만들고 앞으로 나올 대안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 가게 되었는데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그 주어진 만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사명감을 갖고 <웃음> <웃음> 해나가고 어, 있습니다어 이거 정말 연습해 오신 거 아니에요? 아아닙니 아, 너무, 너무 감동인데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아, <웃음> 어... 아니... 사실 너무너무 말씀 이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괜히 저까지 같이, 약간, 약간 울컥하네요. 아. 어 이제, 이제 거의 아, 진짜 아, 거의 나왔는데 아, 아, 마지막으로 모형수는 애청자로 알고 계시는데 아예 매주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감명 깊게 봤다 나 이게 제일 재밌었다 가장 감명 깊게 봤다 대사막 이제 나오면서 네네. 이제 침창맨님이 아 컨설팅 아, 컨설팅 해주셨잖아요 아, 제가 정말. 봤을 때는 음. 제가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더 <웃음> 나았겠다라는 아, 본인이 했으면 더 잘했겠다 네네네. 아쉬웠다 아닙니다 제가 제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졌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초보자 입장에서 음. 뭐 아니면 대사막을 처음 접하는 유저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어 근데 네, 저 아마 것 신기한 것거 있었어요 저 네.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네. 당시에 제가 사막에 있을 때 네, 네. 엘리언 그 일반 지역으로 가는 분 몰라가지고 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네 이제 바로 한문으로 네. 바로 가기 버튼이 그렇죠, 그렇죠. 저 네. 저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웃음> 있으실까봐 <웃음> 이게 네, 은근히 헷갈려 버튼해서 네, 나오실 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개선해였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회사 다 왔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차 대고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시지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출근 무사히 이제 완료했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고 너무 말씀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공개되는 또 특별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적으로도 뿌듯하고 이렇게 모터뷰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저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서 빨리 자리 준비하고 내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